안녕하세요 저 오늘은 마카오가 아니라 다른 곳을 한번 가보려고요 마카오가 홍콩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홍콩 말고도 심천을 마카오에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한시간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쪽 가려고 표를 샀습니다 25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마카오도 아니고 홍콩도 아닌 중국 심천으로 넘어가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가는 과정과 놀거리, 먹거리 등 찍으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페리 탔는데 뭐 오늘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수속하는데 금방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바석표는 처음에 표살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여 줘요. 80번이죠. 도착한 다음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방금 전에 와이파이 기계 빌린 다음에 왔는데 그거 8시 전에는 무조건 무조건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와서 배 타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호텔을 부티엔이라고 복전이라는 곳에서 잡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지하철로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뭐? <웃음> 사실 그 호텔 추천해 준 친구가 심천에 한 2, 3년 산 친구거든요 근데 왜 거기로 호텔을 잡으라고 했는지 이게 진짜 없어 택시를 탔는데 일단 택시 자체가 좀 약간 고급적인 것 같아요 이제 심천이 좀 발달된 곳이라서 그런지 택시도 깔끔하고 그리고 기사님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택시 내부도 보면 미터기 키는 것 자체도 약간 현진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택시 타자마자 기사님이 벌금 내야 된다고 안전대 꼭 매라고 여기가 진짜 신도시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별로 안 다니고 오늘 평일이라서 그런가 사람이 없는데 하나도 되게 조용 조용하고 건물들은 높은 것도 많고 여기에 지금 10만 원 10만 원1 0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에0이에요 20만 원에이2이 因为深圳现在它是出现了这样的情况有什么情况呢房价高物价高平民老百姓外面来打工的他就承受不住了就往外面走了嘛政府又不准乱摆乱卖所以说街道上看起来比以前人少多了深圳是不是在中国当中除了上海以外最发达的深圳应该是算最发达的了还比香港发达呀肯定香港现在赶不上深圳了呀 든다. 아 기사 분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침천 같은 경우가 엄청 발달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너무 오르고 생활비도 너무 오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다 떠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람도 별로 안 보이고 일단은 호텔 가서 다시 킬게요 KWON, r e i s h o a n i e at t h n o g a o u r e o r e e d o m 굉장히 괜찮은데요? 방도 되게 넓은 편이고 깔끔하고 화장실도 괜찮고 이 정도면 뭐 진짜 괜찮지 심천이라고 호텔도 비싸고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코코파크 이거 무슨 건물이지? 개노파. 네, 지금 여기 번화가로 왔는데 배고파 지지겠어요 지금. 빨리 밥 먹어야지. 어디 지 식당이? 어, 여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뭐지, 여기? 야, 야, 내가 냄새. 어, 분위기 좋다. 뭔가 진짜 외국 나온 것 같아요, 여기는. 젊은 애들 천국이네 여기가. 아, 노래방. 어, 피카츄, 이까 피까. 나가내좀안 뽑을래. <웃음> 많이 배고프다. 울것 같아. 안녕,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처음에 주문할 때 요걸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했더니 18분 안에 음식이 안나오면 모든게 다 공짜로 준다고 해서 공략을 냈더라고요 아무튼 요것도 뭐 하나의 재미요소인거 같아요 두부피! 내가 진짜 좋아하는거 그리고 이거 여러분 아시는거 판빈 몰라 이거 그냥 오 고기봐 쩔어 그냥 먹어봐 와 이거 살봐 이거 와, 씨. 음, 맛있다. 내가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 친구가 데리고 왔는데 비주얼 보고 약간 더북한 거야. 근데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 젤리매우씨 어스마? 두 개.换视频，换这个比较好。你们是韩国人吗？对。 왜 뭐, 여러분, 한냐면한국어를배웠에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 한국어를 배웠기 어를한어때문맛한어를 배웠기 때문에. 한맛어를 배웠기 때는맛 한국어를 배웠기 때 맛있는데? 누가 이 소스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계절맛 <웃음> <웃음> <웃음> 매실차를 시켰는데 그 매실차. 표도 매실차. 음. <웃음> 밥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가격은 좀 나가요. 근데 먹을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었어. 그리고 지금 지우빠지에라고 술거리, 술 아, 술거리 술집거리로 왔어요. 지금 어, 뭔가 흥이 나는데 벌써? 야, 요, 야, 야, 다, 다, 다, 오. 약간 외국 느낌 나는데? 오. 완전 아한데 여기? 생각지도 못했어 지금 이 정도는.